안녕하세요, 초보왕입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 7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자세히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 초보 여러분들, 와 아직 공 치는 거는 뭐 그냥 옥 선생이 마음대로 치세요, 막 그렇게 했는데 벌써 셋업의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셋업은요, 바로 공을 치기 위한 직전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바로 셋업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습가들이 설명을 할때 셋업을 동작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옥 선생은 늘 초보 골퍼건 아니면 숙달된 골퍼건 가장 중요한 건 셋업인데 문제가 생겨도 셋업인데 그 마지막은 마음가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 셋업 총정리 시간이잖아요 어떤 걸 배웠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 딱딱딱 수박 겉핥기 식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셋업에 대해서 배웠어요 셋업을 배우는데 그립에 대해서 먼저 배웠죠 그래서 그립을 배우는데 뭐 이걸 뭐라 부른다 한데 그립은 손가락 왼손을 잡을 때는 보통 밑에서 내가 잘 잡고 있나 해가지고 이렇게 본다는 분들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옆에서 잡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손가락 잡고 그냥 덮어서 왼 엄지는 올려만 놓고 오른손은 아래에서 손가락 잡고 덮어 잡고 그러면 상당히 왼손이 돌아간 느낌을 볼수 있어요. 불편하니까 이렇게 똑바로 나. 그러면 클럽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걸 이렇게 돌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정말 저는 손가락 그립이라고 부르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컨벤셔널 스윙에서는 후그립이라고 불리우는 그립의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립 잡는 건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스탠스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스탠스. 스탠스는 그냥 발 위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발 넓게 쓸 수도 있고 좁게 쓸 수도 있지만 넓게 숨으면 앞에서 중심이 약하고 좁게 숨으면 옆에서 들어가는 거에 약하고 그래서 어깨 너비로 벌려서 가장 융통성 있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발 벌려도 되고 오므려도 된다고 했는데 벌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밀면 약해. 또 이렇게 하면 옆에서 밀면 또 약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도 가급적이면 뭐 나중에 스윙 형태에 따라서 약간씩은 오픈하고 클로즈를 할수 있는 그러한 기준은 있지만. 지금은 그냥 대충 어, 1 1자로 만들어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우리 또 뭐했어요? 파수처 파수초. 그래서 정면 파수처라고 해서 이렇게 그립을 잡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약간 비틀어서 보니까역 K 모양이죠? 이렇게, 이렇게 역 K. 그래서 역 K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머리가 약간 뒤쪽에 남는 자세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면 파수처였고 측면 파스처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자세가 있었는데 편하게 서서 무릎에 약간 구부리고 숙였을 때 공을 치기 공이 아래 있으니까 아래를 봐야 되잖아요 숙였을 때팔 늘어뜨리고 그렇다 막 오리 공댕이 하지 말라 그랬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지 말라 그랬고 이렇게 구부리는 것도 하지 말고 억지로 펼려고도 하지 말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등 자세에 따라서 그냥 숙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골프채를 잡는 손의 위치는 늘어뜨린 데에서 쥐면 되지. 안쪽은 힘들어가고 바깥쪽은 너무 풀어진 느낌. 그리고 어깨 쪽에 너무 경직되니까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파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공 위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클럽이 뭐 아이언 같은 경우는 가운데 드라이버는 왼쪽. 그래서 저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꼭그 위치를 고수할 필요 없이 내가 만약에 이 왼쪽에 있는 공이 너무 멀면 오른쪽에다 놓고 먼저 팍팍 때리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 또는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 위치는 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기 때문에 꼭 하나의 공 위치를 고집을 하거나 고수를 하게 되면 큰 실수를 할수 있다는 라 제가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에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공이 있으면 먼저 이렇게 작대기 들어가지고 이제 샤프트지만 작대기를 들어서 여러분께 어떻게 하는 거다 뭐 들어서 뭐이 작대기 위에다 공도 올려놓고 타겟 올려놓으면 뭐 치고 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뭐였어요? 주시를 찾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두눈다 뜨고 있을 때다 가렸을 때 카메라는 제가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왼쪽 눈을 감으면 여러분들이 보이지만 오른쪽 눈을 보이, 감으면 안 보인다 그러면 제 주시는 오른쪽 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프채를 들었을 때 공을 샤프트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샤프트 이렇게 되면 못 올리죠 세워서 올린 다음에 이 앞쪽 3 0 c m 에 이미의 점을 찍어 주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미의 점을 찍어서 가상의 선을 긋는다 가상의 선을 긋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에임이었고 그 다음에 얼라인먼트로 가서 이 가상의 선 가상의 선의 내 발끝을 맞추고 무릎도 이런 것보다는 무릎을 맞추고 골반을 맞추고 어깨를 맞추고 그 다음에 공 위치에서 잠깐 빠뜨린 게 손의 위치를 잡았을 때 클럽이 여긴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라고 그랬죠 어, 정확히 내가 정확히 늘어뜨린 데에서 잡혔지만 여기 있으면 아닌 거잖아요. 좀 뒤로 와서 공에다 딱 맞추고 선다고 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건 이렇게 비틀어서 똑바로 놓는 연습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선을 맞추는 걸 얼라인먼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셋업이라는 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어 신경 쓸게꽤 많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습관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게 습관이 돼서 한 2초 3초면 은그 셋업이 끝나요 그런데 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에임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공 앞쪽에 30cm 쯤에다가 점을 정확히 찍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cm를 딱 오른쪽으로 찍거나 왼쪽으로 찍으면 이게 만약 100m 이상 벌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좌우 폭이 넓어지겠죠, 이 오차가. 그래서 그 이렇게 보고 밑에 점을 찍을 때만큼은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되고 꽝꽝꽝해서 자국을 냈어도 뒤에 와서 이렇게 봤을 때그 점이 이상이 없다는 걸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먼트를 고선에다 그 맞춰서 했어. 그래서 딱 봤더니 헤이... 타겟이 완전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 같아. 나는 지금 11시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고 타겟은 12시나 1시 방향에 있는 것 같아. 그게 정상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맞췄어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도 맞추고 했어. 이제는 공을 치기 위한 몸의 준비는 끝났어요. 근데 저는 셋업은 공 치기 직전에 몸의 준비와 마음의 준비 가장 중요한 게 나중에는 마음의 준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공 앞에 30cm가 없잖아요. 그러면 되게 주저해요. 어디로 쳐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진짜 세계 최고의 선수들도 이 앞에 30cm를 집착해서 치는 선수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해봐요. 자, 그립 손가락으로 잡고 그 다음 엄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밑에서 오른손 잡고 덮고 자, 이렇게 했더니 이게 돌아가 있어요. 약간 돌려. 그래서 발 보니까 공 앞에 이렇게 있네. 놓고 이렇게 맞췄더니 되게 불편해 근데 몸 자세는 끝났대요 옥선생이 그럼 이 앞에 있는 점으로 어떻게든 공이 지나가게 해야 되겠다 해서 몸부림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만약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날아가잖아요 물론 저는 오른쪽으로 와서 왼쪽으로 들어오는 공을 칠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점 위로 날아간 게 아니라 점 오른쪽으로 날아간 거예요 또 똑같은 순서를 가지고 그 앞에 점을 날아가야 되겠다 해서 쳤더니 이렇게 나갔어요 그럼 이 공은 여러분들이 그점 위로 친게 아니라 그 점의 왼쪽으로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을 할 때는 타겟을 보고 치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앞에 있는 점을 찍어 놓고 내가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이 그쪽으로 지나가게 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퍼팅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퍼팅도 그냥 무슨 퍼팅이 뭐냐면 가끔 보셨죠? 이렇게 골프 선수들이 이렇게 잡고 공막 땅바닥에서 굴리는 거. 프로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그 퍼팅인데 그거 할 때도 앞에 10cm를 지나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찍는 연습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자, 또 지금은 아직 셋업 안 끝난 거예요. 왜냐면 마음의 준비를 얘기 안 했잖아. 여기 있으면 그쪽에다가 지나갈 수 있는 그걸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음의 가짐, 지 방법, 이 몸이 움직이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이제 마음가짐을 알려드릴게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골프 잘 치고 싶으면, 그냥 쳐. 그냥 갈겨. 그리고 나중에 이런 표현 듣겠지만, 그냥 까. 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쳐요가 아니라, 뭘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뭘 해. 그냥 앞에 점 있지? 그냥 앞으로 쳐. 그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럼 왼쪽으로 갈수 있겠죠. 왜 이건 왼쪽으로 통과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왜? 이미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피하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어. 골프장에도 들어와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연습장에도 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스크린 골프 가 가지고 이미 게임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딱 잡아놨으면 딱 앞에 30cm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쪽으로 치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스크린 지금 저는 스크린 골프에서 여러분께 레슨 하고 있잖아요. 스크린 골프에서도 이 골프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너무 너무 잘 치는데 필드 나가면 스코어가 대체로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스크린 골프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연두 진로, 연두 진로가 있으니까 공 놓으면 탁요 놓는 분들이 있어 요 라인들만 치려고 이렇게 요 위만 통과하게. 근데 밖에 나면 그 라인이 없거든. 그 참조점을 찍어보는 연습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왜? 암흑 속에서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매트에 의존하지 말고 늘 수시로 딱 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점찍어 보고 점찍어 보고 그쪽으로 늘 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아실 필요 없지만 나중에는 지그점보다 5cm 옆에 5cm 오른쪽으로 5cm 왼쪽 해가지고 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가 지금 가운데 130cm 점 있잖아요. 요거보다 5cm 오른쪽. 그럼 똑바로 서서 오른쪽 점을 날아가게끔 치는 방법이 또 있어. 죽여 주는 방법이 있어요. 또 갔더니 어떻게 돼요? 막 오른쪽으로 하다 가운데로 들어오죠? 그다음에 또 났어. 점이 있는데 왼쪽. 그러면 왼쪽으로 서서 이쪽으로 통과해 가지고 공이 어때요? 왼쪽으로 하다가 가운데로 들어오죠? 이런 방법들이 또 있어. 근데 이제 그건 지금 할게 아니에요. 한 중급자들이나 그런 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셋업의 총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몸가짐은 전체적으로 그립에서부터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프리샷 루틴이라는 것도 할 거거든. 그건 지금은 아니고 그래서 프리샷 루틴 할 때는 지금은 이렇게 그립부터 잡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막 이렇게 체 먼저 맞추고 이렇게 놓으면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건 아직은 여러분 단계가 아니에요. 그립부터 잡고 하고 뭐저치 하는 그 순서 제가 지금 설명을 쭉 드렸잖아요. 그대로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가짐 뭐다? 그냥 쳐 그냥 확확 그냥 세려 그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셋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골프클럽을 선택하는 요령이라든지 일단 스윙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스윙에 들어갈 텐데 바로 스윙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벅차 그러니까 대충 치되 이 지금 제가 그립에서부터 이 셋업 총정리까지 들어온 거를 좀 두세 번 돌려보면서 이런 것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한두번 정도? 두번 정도는 일반적인 내용하고 본격적으로 스윙, 초보왕에서 진행을 할 테니까 좀 숨고르기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OK 초보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